그때 잠깐 눈을 붙일 때 나는 마음에 물을 붙여요 비밀에 나만의 초콜릿 신전하고 있어 아직도 모르겠니 비스킷도 아니야 쿠키는 더 아니지 내 달콤한 사랑에 초콜릿이 어울려 She loves you You hear 초콜릿이 말하자니난 사랑을 할 거야 한 번만 진심으로 날 대하면 You gonna hear 난 사랑 맛볼 거야 She loves you 시. Yeah. Yeah. Yeah.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현재 진행형 같아 하루에 열번내마음이 움직여 이상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좋아 걱정 알수 없는 잉잉잉 잉잉잉 잉잉잉 비동사 플러스 ING <�anner> LOV를 <비등사 플러스 �anner> <인기 로브이> 붙여보면 <�ulent> 사랑인 것 같고 Say goodbye를 <뉴> 붙여보면 헤어질 <뉴> 것 같아 <뉴> <뉴>